안녕하세요. 파도사스의 파비아입니다. 오늘 새로 산 거는 모남에서 나온 나인마늄필입니다. 모남에서 나온 나인마늄필인데, 이번에 한정판으로 출시가 됐어요. 한정판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이번에 한정으로 수량이 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는 세 가지 색깔을 모두 다 사버렸어요. 네, 싸기도 싸고 해서, 쿠팡가 기준으로 저는 만원에 샀어요. 저는 만원에 사가지고, 되게 싸게 샀습니다. 일단, 봉지를 고 일단 안에 뭐 여기 수정 수정 테이프 하나가 서비스로 들어가 있네요 서비스로 하나 들어가 있고 일단 이건 내버려두고일 이렇게 깔끔하게 박스 포장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색깔 색깔을 모두 다 샀거든요 색깔 색깔 모두 다 샀는데 일단 가장 먼저 깔끔한 네인 파운테인 네인이구나 라인이 아니라 라인이 아니라 네임 파운테인이구나 네임 파운테인 펜이구나 가장 깔끔한 색깔인 일단 클리어 클리어부터 클리어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미개봉 실이 이렇게 딱 붙어져 있는데 이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미개봉 실이 딱 붙어있어서 칼이 어 미개봉 실이 딱 붙어있네요 이게 딱 좋아요 이개봉 씨를 여기에 칼을 넣어서 싹 빼고 이렇게 딱 열면 안에 만년필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만년필 자체 구성은 가장 간단해요 구성은 가장 간단하고 구성은 안에 있는 컨버터 하나 그리고 여기 본체 하나 어 일단 본체는 어 일단 저는 이게 이게 그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요게어 그러니까 어 나사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니까 러 나사식으로 이제 돌려서 여는 그런 그런 식의 캡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는 푸시업 방식 푸시업 방식의 어 푸시업 방식의 어 만년필이네요. 만년필이라서 꽤나 어 디자인도 예쁘게 나왔고 꽤 예쁘게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색깔도 한번 볼까요? 다른 색깔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예뻐 보였어요 근데 한정판스가 다 산건데 일단은 뭐 색깔별로 일단 스티커도 다르느냐 다 나르느냐. 스티커도 전부 다 스티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회색이고 클리어 같은 경우는 회색이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요거 같은 경우에 민트색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으로넌 무슨 색깔이냐 색깔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해 색깔이 조금 뭐라지 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제가 색깔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역시나 컨버터 하나가 들어가 있고 잠시만요. 컨버터 하나에 역시 만년필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만년필 색깔은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뻐요 생각보다 예뻐서 어 일단 색깔 자체는 그렇게 막이상하 뽑히진 않았어요 이상하 뽑히진 않았고 색깔 자체는 꽤 예쁘게 나왔어요 대몬 형태라서 어 역시 대몬이라서 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색깔이 약간 조금 더 진했으면 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만년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까라앉는 상태거든요.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 이건 진짜 색깔 예쁘다. 이거 색깔 엄청 예쁘게 나왔네요. 초록색이 조금만 더 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색깔이 꽤 예쁘게 나왔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어아 어, 죄송합니다 하품을 해버렸네요 일단은 전세 개를 모두 다 샀거든요. 전 가장 예쁜 게 일단 클리어 색깔이라고 생각하기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 옐로우 일단 옐로우 색깔 그다음이 그다음이 이제 노즈 요, 요 노즈 색깔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 전부 다 예뻐요. 예쁘고 일단 한정판으로 나온 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싸게 나와 가지고 되게 이번에 싸게 나오고 한정판이 라서 이번에 조금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요 여기 있는 요, 지금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있는 펜촉도, 펜촉도 이번에 독일에 어디라? 제가 리뷰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리뷰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요번에 촉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 걸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쨌든, 어 희소성도 있고, 되게 싸고, 싸게 구할 수 있는 마은 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살 기회가 생기신다면, 이번에, 어 이번에 전세루 전부 다 구입하신 거 추천드리고요. 되게 싸게 나왔거든요. 많이 비싸봐야 0 0 0원 정도에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봐요. 이번 에 세일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만 원에서서도 만 원에 한 장씩 다 사가지고 삼만 원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팝토사의 파비앙이었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